안녕하세요 헌터 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8회 복귀 방송입니다 어, 1048회 당첨번호는요 어, 이렇게 나왔죠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6, 12, 17, 21, 32, 39, 보너스 볼30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이번 회차에는 헌터도 로또를 샀어요. 어, 헌터는 어, 로또를 어, 매주 구매하지는 않더라도 로또를 사면 은 만원어치를 사는데 어, 이번 회차에는 5천원어치만 샀어요. 왜냐하면 어, 오늘 어, 그 우리 손자 돌잔치가 있어서 수원에를 다녀왔습니다 수원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정원 영업도 안 했어요 카페요 영업도 안하고 여기 아까 구독자 분께서 한 구독자 분께서 오셨다 가셨던데 문이 잠겨 있었죠 오늘 영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차 이번 주에는 우리 손자 돌잔치가 있어서 로또를 헌터도 일찌감치 수요일날 여기 수요일날 구매를 했습니다. 어, 수요일날 5천 원치만 구매를 했어요. 일찍 구매하는 거라서 어, 충분한 분석이 안된 상태라서 그래서 5천 원치만 샀습니다. 이거 어, 어, 헌터가 마킹한 거 보여드리려고 어, 숫자를 이렇게 여기다 옮겼었습니다. 크게 이렇게 옮겼었어요. 어, 헌터가 마킹한 거 보시면은요. 우선 6번이 있고요. 어, 또 어, 여기 12, 12, 12, 또 17, 17, 17, 또 21, 21, 21, 2 1 21, 또, 32, 32. 이렇게, 예, 당첨이 됐습니다. 어, 좀 아쉽죠? 어, 이게, 어, 한 대도, 한 대로 몰아졌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였죠? 어, 여기, 적중한 거가, 6번, 12번, 17번, 21번, 32번이었습니다. 적중한 거요. 그래서 이게 한 줄에 그냥 몰아, 몰아졌으면 이게 3등인데, 어, 이렇게 흐트러지는 바람에, 에, 5등만 4개가 됐네요. 5등만 4개가 됐어요. 어, 이렇게 됐습니다. 어, 그래도, 어, 여하튼, 어, 헌터는 어, 그 약수, 약수, 토요일 날 약수 중에서, 어, 그, 고정수 찾기 해서 올려드렸죠. 약수가 전멸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출한다면 1번, 26번, 어, 34번 중에서 찾아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1번 어, 헌터도 이렇게 1번 두 줄을 두 개는 두 조합은 1번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꼭어그 필출 끝수, 필출 끝수를 38 끝수를 필출로 받지 않았습니까? 아, 38 끝수가 전멸을 했어요. 그렇죠? 어, 헌터도 그래서 이렇게 3 끝수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어, 38 끝수가 이번 2차에 전멸했네요. 어, 뒤에서 확인 해보겠습니다. 38 끝수 이제 다음, 다음 2차는 이제 타이 기록이라서 이제 다음 2차는 출혈을 하겠죠? 어, 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다음 2차 또 이제 확인해 볼 거고요. 자, 이포귀 방송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헌터의 포귀 방송을 꼭 꼼꼼히 살펴보시고 헌터 자료를 사용하셔야 돼요. 헌터 자료가 얼마나 적중률이 높은 건지, 어, 우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어, 헌, 그렇지 않으면 헌터가 아무리 좋은 수로 올려드려도, 좋은 자료 올려드려도, 어, 가져가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또 제외라고 하면 그냥 덜렁 버려버리고, 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폰터 자료에 대해서 우선 실내 구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어, 그, 복귀 방송을, 어, 이제, 어, 이번 주로 또 끝났으니까, 이제 복귀 방송, 어, 꼼꼼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을 만큼, 저, 시간적 여유가 오늘 내일은 있잖아요. 토요일이려요 그러니까, 복귀 방송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다음 2차에 또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복귀 방송 확인하겠습니다. 어, 1048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날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 화요일날은 내수 중 1에서 2수 필출 수요일날은 어, 셋중 셋 하나, 넷중 하나 어, 목요일날은 어, 넷중 하나, 특이패턴 토일날은 약수에서 고정수찾기 이렇게 어,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 시옷이 빠졌네요. 세중이 셋인데 자. 약수 또는 제수 총정리였었죠? 어, 복귀 확인하기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15번이 수직으로 5연속으로 나갔는데요. 이거 제외됐죠? 약수들은 복귀를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어, 19가 제외됐고요. 어, 다음은 1번이었는데요. 어, 1번도 제외가 됐죠? 어, 헌터는 개인적으로 1번 약수에서 출한다면 요 1번을 가장 유력하게 봤기 때문에 어, 토요일날 약수에서 고정수차 기획에 첫번째로 이걸 올려드렸어요 어, 그리고 헌터도 실제로 두 조합을 했, 했습니다 수요일날 살때 어, 그랬는데 1번 제외가 됐습니다 또 어, 41번 어, 이것도 제외됐고요또 어, 9번, 9번도 제외가 됐죠. 이제, 퐁당퐁당 자료가 이제, 어, 번 회차, 전멸해서, 을 이제, 5연속 전멸이 됐네요. 이제 다음 회차서부터는 퐁당퐁당 자료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3번도 제외됐고요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는데, 아, 제외가 됐습니다. 다음은, 어, 18번,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이것도 제외가 됐습니다. 다음은 어 28번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는데 어 역시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어 14번 이건 자료가 두 개가 있었죠. 어 좌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했습니다. 두 자료가 다. 어 그런데 이것도 어 제외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34번. 어, 이것도 제외가 됐죠. 헌터는 약수 중에서, 어, 필출, 약수 중에서 한두 수 필출이라면 요 34번도 대상수에 넣었습니다. 토요일날 방송에서 그렇게 했었죠. 34번도요. 자, 다음은 27번. 퐁당퐁당 자료인데요. 어, 역시 제외됐습니다. 27번도요. 다음은 35번, 우측 사선으로 사연속 올라가는데요. 이것도 제외가 됐습니다. 다음은 45번인데요. 자료가 두개 있었습니다. 우측 사선으로 사연속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사연속 이렇게 올라갔죠. 그랬는데 45번도 제외가 됐습니다. 어, 이거는 40번대가 아예 전매를 했죠. 40번대가요. 어, 다음은 26번 좌측으로 4연속 올라는데 좌측 4선으로요. 어, 그런데 이것도 제외가 됐습니다. 어, 토요일 날 올려드릴 때에는 1번이 만약에 약수 중에서 어, 한두 수 출한다면 1번, 26번, 34번 중에서 있을 것이다라고 헌터는 생각을 했어요. 어, 그랬는데 어, 이번 2차에 어, 약수들이 전멸했습니다. 완제되었죠? 완제됐습니다. 어, 약수가 이번 회차에는 약간 기운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헌터는 어, 이번 회차에는 0에서 2, 어, 0에서 3 또는 1에서 어, 3 또는 1에서 2그 중에서도 헌터는 개인적으로 1에서 2, 한개 내지 2개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서 어, 헌터가 룩도 어, 구매한 것을 보여드렸지만 어, 헌터도 그래서 1번을 1번을 어, 두 조합을 했었어요. 어, 그랬는데 어, 이 약수가 이번에 차에 어, 또 전멸을 했습니다. 약수가 이번에 차 어, 기운이 약간 살아나는 것 같았는데 어, 전멸했네요. 자 다음은 어, 화요일 방송입니다. 화요일 날 내수 중 1에서 2수 필출 회기 분석 자료였죠. 자 그런데 회기 분석 자료를 보여드리기 전에 필출 끝수, 필출 끝수를 보여드렸어요. 3, 8 끝수였죠. 어, 3, 8 끝수가 필출로 봤던 이유는 어, 28과 33을 제거하고 보면, 제거하고 보면 어, 현재 4연별 중인데 1에서부터 1047회까지 오연멸이 두번 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약 500회에 한번 정도 오연멸이 있었던 건데 어, 이번, 이차에, 이번 이차가 그런 이차가 아니길 기대하면서 올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번 이차가 어, 그런 이차였네요. 5연속으로 했죠. 5연속 오연속 전멸이 됐어요. 5연멸이 됐습니다. 이번 이차에 안 나와서 삼팔크수가 어, 이제 타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차에는 그러니까 38 끝수 그 자체가 타이 기록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28과 33을 제거하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28과 33을 제거하고 보면, 이제 5연멸이 됐죠? 그런데, 현재까지 5연멸이 딱두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타이 기록이 돼서, 다음 이차에는 이제, 출할 가능성이 제 높아졌습니다. 이번 이차에38 끝수가 그 전멸을 했습니다. 어, 요게 오류가 났어요. 헌터는 그래서 20, 이게 출이라고 보고, 23과, 아, 2월수 33, 23과 33을, 어, 각각 썼는데, 사용을 했는데, 어, 전멸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전멸됐죠, 여기는요. 어, 주 메뉴는 이제 회귀분석 자료였으니까, 요거는, 어, 불주변수죠 불주변수 불주변수는 출협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불주변수는 어, 이번 2차에 6번과 어, 23, 아, 17번과 어, 보너스볼 30번이 나왔습니다 어, 3개가 나왔네요 보너스볼 포함해서요 어, 불주변수는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가 돼 있어서 어, 대상수가 이렇게 많아도 어, 여기서 고정수 찾기가 좀 편합니다 편안하잖아요.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가 되니까 어, 그래서 어, 그불출변수는또출현빈도가 높아서 헌터가 전에 매주 올려드리다가 어, 최근 몇주안 올렸었어요. 이제 다시 올리는데 어, 이렇게 어, 어, 출현빈도가 이렇게 높습니다. 2.5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회기분석자료죠. 어, 헌터 회기분석자료는 어, 이거는 어, 출연 빈도가 역시 높아요. 그렇죠? 대상 개수도 개수도 많지만 여기는 어, 두개 이상은 어, 거의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전멸이나 어, 한개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어, 일반적으로 두개 이상은 출하고 있죠. 어, 이번에는 원본의 개수가 평소보다는 어, 좀 적었어요. 그렇죠? 어, 헌터가 뽑은 거는 어, 6. 26, 33, 42를 뽑았습니다. 아, 그런는데 아, 여기 네수 중에서는 6번이 출했습니다. 아, 원본에서는 아, 6번과 아, 여기 39번이 나왔어요. 아, 두 개가 나왔네요. 이번에 리이는요 어, 헌터는 개인적으로 이 33번도 좋게 보고 있었는데 아, 33번도 안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또 어, 약수지만 아, 헌터 필출 자료에 여기저기 보이는 수26 33, 26 이것도 같이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는데 6번만 나왔네요. 여기서 헌터는 네이수 중에서 두개 아, 정도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하튼 아, 헌터가 이 회귀분석에서 뽑아내는 네이수도 적중률이 상당히 높죠. 아, 적중률이 높아요. 거의 매주 적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수요일 방송입니다. 셋중 하나, 넷중 하나 어, 이번 이차에도세 그룹을 가지고 나왔죠. 어, 아주 최근 들어서 이게 여기에서 어, 아주 쏟아져 나오고 있, 있는 기분이에요. 상당히 어, 출연, 출연, 출연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이차에도또 그랬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셋중 하나, 넷중 하나 보기 전에 함께 찾아봅시다 해서 일반적으로 1에서 3수 출하는 그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요게 천멸을 했습니다 요게 아쉽게도 자꾸 예, 말썽을 부립니다 필수 3수 그룹에서도 어 그래서 그랬, 그랬거든요 어, 이게 말썽을 부려요 그래서 이건 아예 이제 어, 올리지 말해야 될까 봐요 또 이게 오늘 어떤 때는 또 여기에서 아주 어, 요게, 대상 개수가 요번 회차에는 6개였는데, 어쩔 때는 3개, 4개로 뽑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주 또 적중까지 해주면 상당히 또 고정수 차는데또 도움도 되고 하는데, 버리, 아, 이거 아예 폐기하기는 아깝고, 또 폐기를 안 하면 또 이렇게 소을색입니다 어, 함께 찾아 봅시다. 그런 건데 기에 전멸을 했습니다. 어, 헌터는 개인적으로, 어, 여기서 24번, 24번, 25번 이거 두 개를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음, 안 나왔네요 자 다음은 어 특이 패턴이었죠 어, 특이 패턴 특이 패턴을 수요일 날 하나 올려 드리고 어, 목요일 날또 하나 올려 드리고 서로 흐름이 달 반대 방향인 거를 두 개를 올려 드렸는데 어, 두 개가 모두 어 흐르, 상황이 종료됐어요. 이거는 전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출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였는데, 어, 여기서 두 개가 출했죠. 6번하고 어, 32번이 두 개가 출을 해서 어, 조기에 어,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어, 이게 잘 잡으면 2~3개월 아주 기묘하게 써먹는 자료인데, 어, 좀 아쉽게도 빨리 주, 어, 상황이 종료됐네요. 자, 다음은, 어, 셋중 하나, 넷중 하나였죠? 어, 세 그룹을 가져왔습니다. 어, 3 세로 라인에서 10, 24, 38. 아, 어, 여기 헌터는 개인적으로 24번을 좋게 봤다고 말씀드렸죠? 어, 10번도 괜찮았습니다. 10번, 24번을 좋게 봤고, 어, 여기는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그룹, 여기는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 그룹입니다. 자 그랬는데 어, 여기 3 세로 라인에서 초록색은 전멸을 했어요. 어, 여기는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그룹에서는 12가 출했고요.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 그룹에서는 어, 17하고 어, 보너스 볼 30이 나왔습니다. 어, 여기 17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거 17을 또 헌터가 왜지웠는지 헌터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 17이 여기 또 있었죠. 중복수였는데 어, 이걸 여기는 치워놨어요. 그래서 어, 17번 중복수였는데 말이죠. 어, 여하튼 그렇게 했고 여기서는 1번과 45번은 헌터가 제2수에 가까운 약수라고 해서 이건 어, 월요일 방송을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여기 3개 중에서 고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3개 중에서 12번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이셋중 하나, 넷중 하나가 여기가 어, 최근 3주차 아주 번호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어, 상당히 아, 출연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음, 다음 회차에도 어, 또 어, 좋은 자료 가지고 여기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목요일 방송입니다. 목요일 날은 넷중 하나하고 어, 특이 패턴이었죠. 어, 그런데 네중 어, 어, 하나 특이 패턴 앞에 어, 여기 함께 찾아봅시다 해서 자료 하나 올렸어요. 어 대상수가 너무 많아서 어 함께 찾아보자고 이렇게 올려드렸죠. 어, 제이소 하나씩 한번 올려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어, 여기서는 17 하나가 나왔습니다. 대상수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딸랑 한 개만 나왔어요. 좀 얄미울 정도로 그랬습니다. 어, 17 하나만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특이패턴, 이번엔 특이패턴이 어, 두개 수요일날 올린거하고 어, 목요일날 올린거가 모두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이것도 상황이 종료됐죠. 46, 34 였는데 어,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음, 헌터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도 어, 혹시 출해 주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했는데 헌터는 수요일날 로또로 일찍 샀기 때문에 아, 여기까지 전부 점, 검토해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 목요일날, 금요일날 거는 어, 헌터가 아, 일단 자료만 올려놓고, 음, 아, 이렇게 헌터가 별, 아,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깊이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금요일날, 아, 목요일날 올려드린, 어, 네, 네중 하나였죠? 여기는 어, 보너스 불로 출했던 그룹인데 2연속 전멸 중이라서 일반적으로 2연속 전멸이면 출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4연멸, 4연멸, 어, 3연멸인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건 아주 가끔 있고 일반적으로 2연멸이면 필출이라고 말씀드렸죠 어, 그런데 여기 대상수가 둘리 섯수가 되는데 어, 그 월요일날 올린 아, 월요일에 올린 약수 또는 제이수 총정리에서, 어,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 두 수를 빼내면, 네 수만 남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남은 네 수가, 아, 이거였죠. 4, 10, 32, 37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28과 45는 헌터가 월요일에 이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를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아, 이네 수만 남았는데, 어, 아, 이네수 중에서는, 32가 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그 헌터가 이번 회차에 어, 올려드린 주메뉴는 어, 주메뉴는 모두 적중을 했는데요. 어,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로 어, 더 추가해서 올려드린 그 자료들이 어, 그 헌터 기대만큼 어, 나와 주지를 못했습니다. 어, 그 필출 급수 38 급수가 어, 그랬고요. 또그 어,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료가 그랬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특이 패턴은 특이 패턴은 어, 흐름을 꼭 타고 간다라고 헌터가 음, 말씀드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특이 패턴은 흐름이 끊어질 수도 있고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였죠. 그래서 그거는 우류가 났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어, 이번 2 차에는. 어, 필출 끝수하고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서비스를 드린 두두개 자료가 오류가 났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더 알찬 자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새해는 새해는 모두 대박 이루시기 바라고요. 오늘 분석. 마치겠습니다.